새로운 멤버가 곧 여깁됩니다. 설마 안보여요다 <웃음> 아! 연하다! <웃음> 너어기길 진짜 이렇게..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는 리플이고요. 자, 7명이 다 모였죠? 저희가 이렇게 모이게 된 계기는 이제 새로운 멤버가 곧 여깁됩니다. 뉴비? <웃음> 뉴비라고 네, 하죠. 뉴비. 뉴? 응. 그래서 우리가 뭘할 거냐? 우리가 원하는 새 멤버에 대한 이상향이 있잖아요. 어 그죠. 그거를 이제 멤버들이 한 분씩 스케치북에 적어서 한번 우선하는가. 아, 새 멤버들. 그막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성별도 우리가 원하는 뭐 성별 이렇게 적는 거예요? 네. 그냥 뭐한 아, 아무것도 해 놔. 아무것도 없어? 한 문자에 뜯어야 돼요. 네 어렵다 이거. 한 담으면 안 돼요? 돼요? 유추하는 거죠. 네안 돼요. 왜요? 한 단어 웃기려면 해봐요. 너 아시죠? 네? 너 알죠 누군지? 누구예요 개인적인 지인들 <웃음> 이름보아 죄송합니다 예왜면 여기서 뭐 예쁜 누나가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쓰면 되지 않아 물론 여기 예쁜 누나 있어서 필요 없지만 아 오케오케오케 와 다들 진심인데요? 빈도 왜앉아 왜왜왜왜왜 저오자마 석키한테 어? 땡땡땡 이러니아핳핳핳핳핳핳핳핳핳 다 했어요! 자 제출하세요! 응.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잘 보았고요! 네. 그러면 은 제가 새로운 멤버 분을 모셔도록 하겠습니다! 오! 왔어요? 아, 와어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누가, 누가 오길래 진짜 이렇게.. 아, 누가, 따라오게. 진짜... 따라오게. 누가 진짜.. 누 진짜, 진짜 누구길래? 이랬데 최마태가 또부케라고 하면 안돼아 <웃음> 아, 그렇네! 최마태 부케 가능성 있다! 어 아. 최마태 부케면안 돼요? 형엄망 가면 면안 돼요? 마부면아아아아아아아아 그러니까 강두 강금. 어. 어, 누구지? 여자였으면 좋겠어요. 남자였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남자죠. <목소리> 남자일 거 같아요. 남자죠. 맞지? 전여자였 남자였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웃음> <웃음> 이거 바꾸고 싶어 파트너? 아니. 뭐. 아 벌써부터 간거 있어요. 맞 바꿔. <웃음> <웃음> 이렇게 빨리 생기기 쉽지 않은데 <웃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음> 어, 그러면 좀 오랫동안 생기셨나 봐요. <웃음> 네? 빨리 안생기요 아, 나중에 돼서 생겼나? 아니, 아니요. 저는 어. 제 파트너가 좋아요. 어, 진짜. 이벤트 성으로한번 바꿔서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요 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재밌을 것 같아. 네. 근데 또그 표정이 나오시네요. <웃음> 그니까. 아, 저는 파트너가 괜찮은데, <웃음> 아니,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 아, 그거 한 번도 해주시면 안 돼요? 그드라에 대한 어, 반응이 어. 되게 많거든요? 괜찮아, 안 괜찮은데 괜찮데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웃음> 저는 진짜, 지금 이따가 같이 갈 거여가지고.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진짜 잘해, 진짜 잘해. 네 이번에 들어오신 멤버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이번에 새로 이제 멤버를 영입하게 된 이유는 일단 저희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20대 초중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나이대의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어서 멤버를 좀더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 같은 경우에는 리플의 PD 역할도 하면서 이제 출연자 역할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출연을 하고 편집도 하고 이러면서 좀 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멤버분이 이제 출연자로서 영입이 되면서 메인 캐릭터 뭔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입을 또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충분히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신 분이고 이 분이 오면은 리플에서 새로운 컨텐츠를 정말 많이 할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게 되어서 영입하신 멤버분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굉장히 기대됩니다 새로운 멤버분이 새로운 컨텐츠를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6시에 오시라고 카톡을 드렸는데 6시 이5 분이네요. 나롤롤 <웃음> 어. 아, 롤 하는 사람이면 었으 좋겠어. 나 그러니까 왜냐 왜냐면 아 당신 이상형 아니 근데 이게 아니, 아니, 이상형이 ]까요? 아니라 이게 클라이 아, 그 <웃음> 어. 좋아하고 롤 어, 좋아하고 춤도 같이 선전해야 되고 그게 어. 아니라 사적으로 친해질 수 있으면 더 친해져서 촬영 때 시너지를 발휘하잖아요. 아, 사적으로 친해져. 음. 그래서 너보다 키 크고 어? 여기 적었다 안 적었다.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웃음> 촬영 시간에 둘이 같이 지각을 하면 의심해봐도 되는 거예요? 어, 오... 아, 뭐 그렇죠. 아, 아, <웃음> 파트너좀 닦아주세요. 아, 장난이에요. 제해요 진짜로 받고 싶으면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어요. 어? 어? 진짜? 아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뭐 아, 왜 그래, 기대하지 마. 카페 아, <목소리> 아, 네. 강 내려. 강도 사람 강도 내려. 기대하면 안 되는데. 사람 내려. 너무 기대 카페 내려. 카페 내려. 카페 내려. 카페 내려. 카페 내려. 카페 내려. 카페 설마 안보여려 카페 내려. 카페 내려. 카페 내려. 카페 내 봐요. 페봐려 카페 내려. 카페 내려. 카페 내려. 카페 내려. 카페 내니 카페 아! 연하다! <웃음> 진영 진정한... <너는> 뭐야 진짜! <웃음> 연하를 좋아해요? <웃음> 연하를, 연하를 좋아하는 좋아해. 분. <웃음> 자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이제 극적인 연출을 위해서 새로운 멤버들께 분 오징어 가면 세모 가면은 씌우고 함께 들어가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잠시만, 잠시만. <웃음> 안녕하세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잘안 보인다. <웃음> <웃음> 아아따 아빠 요 <형. 웃음> 기분 어떠신가요? 답답해요 <웃음>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드디어? 드디어 오나? <웃음> 뭐야? 자중기 <저> p <지금> 인데저기 들어가고 여기 <웃음> 뭐좀하세요 아..기대하네 저희 지금 저희 지금 거의 결혼까지 갔거든요 기대기대누까요 <웃음> 기대, 기대. <웃음> 어? 너무 기대돼요 누굴까? <웃음> 너는 진짜 <기대난다>. 뭐야? <웃음> 여기 세는거봐 지금 <웃음> 이 사람들 진짜 길이 중이야 <목소리가> 야거의썸빙이 <쇼핑에> 연애 편집 때이거든요 이거? 썸빙이 연애 편집 때 그러면 가아지야아지오 어머 뭐야 저거 또 뭐야 뭐야 <목소리가> 뭐야 뭐야 오징어 게임인데? 자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멤버를 공개하기 전에 콜 이제 우리 리프 멤버들이 이제 새로운 멤버가 어땠으면 좋겠다 해내고 서 멘트를 해놨어요 숨소도 멋있어요? 긴장했어 잠깐 어 잠깐! 여자죠? 여자분이요? 소리가... 아! 그래서 못찍어요이 이거로서 었어요 <웃음>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적어놨던 장향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유진이가 적은 건데요. 음? 키가 크고 음? MBTI가 t 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음. 게임을 티. 좋아하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잘생긴 남자. 와... 하다 <웃음> 자기! 본인 이상형을 쓴거 아니에요? 두현이는 <웃음> <웃음> 키가 크고 노어그레시브한 피지컬이 좋은 애 F랑의 <웃음> 새로운 사람! My 자긴 여전도 또! 여전도 자기 이상형 썼네! 과연 F일 것인가 T일 어, 것인가? MTI가 궁금하다! 아, 저희, 어, 아, 저희 노그레슈브가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어. 공격적이지 않은 사람! 저희가 어. 워낙, 워낙, 워낙 공격적이어서 여기 <웃음> 그래. 너무 다 공격해! 욕을, 욕을 그냥 야, 욕해봐! 하면 <웃음> 이씨! 요 아, 죄송해요! 아, 아, 아, 아, 네. 제꼬 진라면 순한맛 민트초코 하와이안 피자를 공유할 수 있는 파트너 예야 진라면 순한맛 민트초코 하와이안 피자, 피자 좋아하시나요? 아니 아니야 손가락으로 해주세요 손으로 손이 손으로. 예쁘신데 <웃음> 아 재밌네 어 아, 재밌네 아, 재밌네, <웃음> 재밌네 아. 재밌으시네 다음은 이제 제가 염증이인데요 <웃음> 어둠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음... 오, 와, 어둠이 애매가져. 어둠이 있으신가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비신데왜 너듬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여기에 약간 너듬이 있는 사람이 없다 생각했어요 리플레이 다들 아... 너무 아니에요? 활기차고 해가지고 에이. 너는 미인은 아니야 <웃음> 너 <웃음> 그리고 이거는 연주 네. 오디피기 놀이하기 좋은 모델 피지컬에 우리가 극딜을 넣어도 타격감이 1도 없을 요상실험 캐릭터 이것도 자기의 이상형인 것 같은데요 <웃음> 자기의 <웃음> 말을 잘 들어주는데 감정 상하지 않는 사람 좋아요. 음. 아 중요하죠 그렇신가요? 약간 감정 쓰리통 아닌가요? 상소리도 <웃음> 못하요 상처를 잘받았을때요 아, 네. 여자분인가?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변도 거있어변거이있어거 진짜 이거. 거 이거. 이가오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안돼이 돼. 안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목소리 사람이 좋아요. 음. 음.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이상형에 음. 맞는 분이 새로운 멤버로 영입되었을지 궁금하죠? 오. 네! 네. 자눈 감아주세요. 9분! 어 기대돼! 나왜이 남자들 계신 거든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가 네. 네. 일단 벗으시고요. 네. 네. 어? 아 목소리 어? 진짜 뭐야? 어? 앉아주시고요. 네. 어? 어? <웃음> 어? 귀여워. <웃음> 따꼭질을 <놀람> <딸꾹질을> 하시는 거예요? <웃음> 아 누구야? 공개를 누구야? 하겠습니다! 눈 떠? 눈 떠주세요! 오 뭐야 어, 갑자기 하나 둘 셋! 어. 와.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아유우님 아, 아니에요? 아. 와. 와. 아, 와. 진짜, 근데 진짜 상상도 아, 못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자 리플의 새로운 아, 멤버 아유진우님입 아, 아, 오 신기해! 또한명워크를와 와. 너무 좋다! 아허네자 자격증 을받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그래 목리변화는 일부러 그런 거였어! 따뜻한 봄 웜톤의 따스함을 가진 남자 상가 목조지는 크리에이터 유주입니다아 <웃음> 니도 알았네! 아 그래서 꿀성대를 쓴 거나 아 나도 나도 미두가 꿀성대 쓴거 보고 설마 유준호 님이겠어 했는데 예상하신 분이 누군데한한한 한, 한 분이었어요. 네. 네. 어. 아. 니 소문이 들렸거든요. 되게 리플을좋아하신다고요 네, 맞아요. 거 댓글을 달면은 이렇게 억울로가 뜨는 거 같아서 잘안 남기는데 중간중간에 몇번 남겼어요. 오. 좀 네. <웃음> <혹시 어떻게> <웃음> 오 상황에 맞으시지 않아요? 네. 진짜요? MB 타이가 없었다. 그 대신에 어? F예요. 아! MB 타이가 인데 저 i n f p 요 아, 인프피시구나왜 표정 가요 표정 가가요늦어요아니또 나왔다. 또 접히던 나왔다.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아, 진짜 거짓말거못하니다 어, 거짓말 어, 그러니까 영... 한 번도 제 눈을 안보시 아니죠, 영광이에요. <웃음> 아, <웃음> 영광 굴비하세요. 아, 어제를 보고 말씀드 영광 굴비하시네 <웃음> <웃음> 네. 제가 원래 F인데 미션에서 <웃음> 한 T로 바꿔보려고. 너무 좋아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시가드은 <식간은> 뭐예요 <웃음> 가능합니다라고 가능합니다. 하셔야죠 <웃음> 아, 네. 이상하게 쓴 거를 다 들으셨는데 <웃음> 이거 반은 아, 저거 반은 제가 아니길래 아, 그래요? 음. 오. 어, 뭐가 맞았나요 키가 저는 182인데 너무 음. 그레시브인데 저는 좀어그레시브하고키을좀좋진는 음. 않은데 F예요 음. 오. 새롭다기보다 좀 구닥다리 아닌가요? <웃음> <웃음> 아니 종한테 <저희한테> 엄청 새롭죠 이웃은 <웃음> 아, 다행이에요 그리고 그 리플레이 촬영했던 거 기억하세요? 근데 네. 이제 미도 님이 일점 만 전에 주는호님 17점을 주셨어요. 몇 점? <웃음> 17점. 17점? 목소리 점수 17점. <웃음> 목소리 점수를 17점을 주셨는데 왜 주신 거점이야 100점이야. 겁나 많네. 장난 사람이 들어왔다. 꼴성 대시고 이거 맞네요. 이거 100, 100이죠? 근데 17점이죠? 100. <웃음> 쓰신 분이 <웃음> 한 번씩 한 봐도 돼요? 네네네네. 옴니픽이 네, 네, 네, 네. 놀이하기 좋은 모델 피시볼. 이거는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극딜을 넣어도 생각감이 달라 <웃음> 없을? 요상한 실형 캐릭터. 카메라 볼때나 아마 안맞을것 같은데. 오. 오 <웃음> 이 누가 뜨신 거예요? 저요. 네. 아. 노님 나이 아는지? 몇살몇 살로 보세요? 스여덟 딱. 응, 한 일곱? 여덟 정도. 어, 저보다는 형님인데 서른 살안 되셨을 네. 것 같은데. 그럼 마테님은몇 살로 보세요? 저는 몇 살로 보여요? 30! 32? <웃음> <웃음> 와해 <와래>. 사랑해. 여기 <웃음> 글을 쓰신 분과 0살 차이. 어? 어? 그래요? 오. 와 아, 형님 들어왔다. 형님. 나도 이제 왔다살이너 <웃음> 잠깐만 사회생활 표정 어디로가는아 <웃음> <웃음> <와, 대박. 웃음> 다들 두 표정 쓰고 있어 이제. 신났다 아, 이거. <웃음> 그리고요? 너도니? 너도모르겠어 되 똑똑해요 아, 둘이 좀 비슷해요 누구랑이요? 마태님이랑네 네. 네, 네. 뭐가 비슷해아 근데 제가 되게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오, 오, 감사합니다 네, 개그 성향이나 이런게 감사합니다 자 어이없는걸 좋아하거든요 오. 근데 이 정도는 아, 아니아 <웃음> <웃음> 이거 제건데 네? 아 그래요? 네 진라면 순한 맛이가아 죄송해요 이거 진라면을 안좋아요 해 어? 음. 어, 어떤 어 라면 좋아하세요? 저 안성탕면 안성탕면 대박 민트초코는요? 아저 반민초코에요 아! 저 반민족, 반민족, 반민족, 하와이 남피자 아니요, 아, 하와이 어. 남피자 아, 아, 아, 되게 좋아. 아, 아 아, 좋아 아나 좋아, 아나 좋아, 아 나, 좋아 예나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하나로도 같다 그냥 크고 MBTI 가 T 가 들어갔으면 T 가안 들어가죠. 자, 한번 T 로 바꿔볼게요. 좋아요. 게임을 제가 좋아하고. 좋아요. 유머 감각은 앞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고, 잘 생긴 것도 한번 고쳐볼게요. <웃음> 왜, 왜 예? 고치, 왜 고치시려고? <웃음> 아니, 게임 혹시 뭐 좋아하세요? 에도피엘스 빼고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노을도 하세요? 예. 네. 오 어디세요? 플래티넘 오 좋아요! 오. 오. 잘하면, 저 일단 좋아서 그면저 같이 해세요게 어디신데요 대금저 골드요 아, 너 씨. 골드 아니잖아! 오무섭다무소아 처음엔 이신데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웃음> 그래도 그 되게 낮춰서 얘기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낮추면 <웃음> 뭐바급됐을때자 <웃음> <웃음> <웃음> 그래서 유준호님 정말 환영합니다 <웃음> 환영합니다 오. 네. 소니가 함께 할 이제 리플의 새로운 콘텐츠 기대해 주시고요. 음 일단 오늘 여기까지. 안녕. 안녕